이렇게 하고 하고 왔고요. 블로그에서 장작이 안 된다는 글을 봐가지고 하루 대로안 가지고 왔는데 데크 위에서만 사용 안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올걸 그랬네. 제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B2 자리예요. B2 이야 경사가 경사가 真的啊 그러니까 왜나 말을 안 들어? t h 사이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놨습니다. 제 평일이어가지고 이쪽엔 저밖에 없어서 이쪽에 된 거고요. 주말이나 캠핑하러 오신 분들 많은 날에는 여기 주차장이 캠핑장 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관리자 선생님한테 어, 여쭤보고, 오늘만 여기 대유로 나왜 응. 힘드니? <웃음> 가자!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왔어요. 한낮은 더울 것 같아서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너? 어? 어디 자꾸 가려고 나가려고 그러지? 도착하니까 4시 15분 정도? 타프를 친구한테 빌려올까 했는데 여기 나무가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그늘? 그늘이 있습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요. 그래서 강이가 그래서 그런가 신나가지고 아주. 제가 와일드돔을 첫 피칭을 이 캠핑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일드돔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어, 날이 더워져가지고 혼자 와일드돔 치다가는 좀 화가 많이 <웃음> 날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두제 A10 맥스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가 불만이야 자. 자. 여러분 산책 먼저 다녀올게요 저 마스크 어디있지 누나? 누나 마스크 어디있어? 신나버렸다. 어유, 우리 강이 신나버렸어. 가자. 아, 이제 제발 들어가자. 일어와 일어나, 들어가, 들어가자. 고맙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로와 더워 죽겠다 비가 미쳤어 오구 강아지 귀여워 오구 편해다 <웃음> 요즘에는 릴선을 저렇게 다 풀어주는 게 안전하다고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다 풀었습니다. 차. 이거는 어제 보트 슈퍼 가가지고 사왔어요. 원래 싱글 사이즈 사고 싶었는데 퀸 사이즈 밖에 없어가지고 퀸 사이즈로 샀고요. 15,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안 덥고 좀 약간 쌀쌀한 날씨? 요 자, 근데 흰 팔을 아, 긴팔 하나 가지고 왔구나. 이따 추우면 긴팔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려기불일 차려입을... 줄 알았는데 그 이불 패드 같은 느낌? 이는? 이쪽은 파랑색이고 이쪽은 노란색입니다. 야전 침대는 커가지고 절반으로 접어서 덮을 생각이에요. 강의가 지금 낮잠 자고 있어가지고 아직 7시 좀덜 됐거든요 저도 좀 누워있다가 7시 좀 넘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강의차 그리드를 프라다 포장할 때 오는 여기에 담아서 다녀요 <목소리도> 어까게이족하세 좋아. 거기 있어. 나올 거야? 제가 배송을 안 시켰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여기어로 낙곱새 배달 시켜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낙곱새를 시켜봤었는데, 곱창이 대창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낙, 낙, 낙차새. 낙지, 차돌박이, 새우. 그리고 이건 일회용으로 쓸수 있는. 그 접시더라고요. 접시가 작아가지고 저는 그리들에 옮겨서 조리를 할게요. 오 어,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나오고 싶었어? 응. 해또 나왔어. 이거 강아지. <웃음> 정신이 없지? 오 진짜 와인같아 자가흰 티를 입고 와서 이걸 이렇게 가리고 먹겠습니다 강의 수건이에요 음 맛있어 제가 여기를 작년 11월 달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휴장이여가지고 그 11월 달에 추웠을 때 와서 밖에 야경 구경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휴장을 하며 보자 해서 이번에 왔고요. 제 자리가 B2 자리인데 B1이랑 B2가 야경이 제일 잘 보여. 너무 좋아. 어떡해. 대창보다. 혓박이가 맛있어요 불이 꺼져버냐 강이가 요새 밥맛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놀아요 제가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이는 야경이 너무 멋있다 움직이면 강이가 깰까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산쪽이라 그런가 약간 쌀쌀해요 원래 그 야경 보려고 잘때 매시방만 두고 문은 다 열고 자려고 했는데 닫고 자야 될것같아 그렇죠? 오늘 음,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어서 밥은 스킵하겠습니다 음, 과자를 먹을 때 작아야지 깜짝 놀랐어. 저기서 강아지가 어, 저,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깜짝 놀랐어. 뭐... 또 강아지 있었어. 강아지... 엄청 까 너 이럴줄 알았다 가만 왜 반에 일어나 갖고 그냥 오 응. Uh g -huh. 뭐야? 뭐가 또울었대 아, Mmm. 나무의동다 no, 기다렸어? 오우 강아지 똑똑해 끝까 정리는 다 했고요 10시 돼가지고 강이약 먹이고 낮은 침대는 일부러 아직 안 치웠거든요 퇴실이 11시라 한시간 정도 여기 누워있다 가려고 우선 안 치웠습니다